한번해볼 게임 동방불패 모바일입니다 김용 작가의 소설 소호강호와 영화 동방불패를 원작으로 한 무협 MMORPG라고 하는데요 어, 자, 과연 유명 소설을 IP로 한 게임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임성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들어가면은 이렇게 다섯 개 직업을 고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캐 여캐 고를 수 있고요. 자 근접 공격의 화산. 그다음은 이제 소림인데 소림은 어, 남자와 소년 이렇게 고를 수 있네요. 방어제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뭐 탱커 특화인 직업인가? 다음 직업은 항상 약화와 치료를 담당하는 것 같네요 이거는 여자 캐릭터 그다음 소녀 캐릭터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버퍼와 힐러를 담당할 것 같네요 다음은 무당 어.. 무당 내공 방어라고 하는데 어 요거는 어떤 포지션일 지 모르겠네요 요거 또한 남캐 여캐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 1월 공방의 조화라고 적혀있네요 공격과 방어 밸런스 있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남캐 여캐 이렇게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네요 저는 그냥 외형이 마음에 들었던 어부담 캐릭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게임은 여캐로 하겠죠 내공방어? 이것도 탱커 역할로 하려나 어.. 들어가면 프리셋을 볼수 있군요 어.. 거스트마이징도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있진 않네요 여섯개.. 이렇게 있고 기분이 제일 나은 것 같다 최고의 지위에 오른 자들은 을의 탐욕에 빠지지만 간혹 스스로 지위에서 물러나는 사람도 있으니 무림에서 원한으로 인한 싸움이 끊이질 않는 시기 버려진 아이들을 살펴보는 이가 있어 그는 그림자 속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훈련을 시켰고, 아이들은 그를 선연 선생이라 불렀다. 영종이란 조직으로 이름을 바꾸고 때를 기다렸다. 정과사를 구분하기 어려운 예측 불가한 혼란한 시기에 아이들은 성장하여 강호의 각 문파로 심어졌다. 그 어떤 은밀한 강호의 일들도 영종의 눈을 피할 수 없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어, 일단 스토리 컷신 스타트하는 거 괜찮네요. 하는꼭 중국 게임들은 이런 거꼭 있네 스토리 에 있는 거. 네. 안 눌러 볼까? 안 누르면 어떻게 되지? 음, 그래도 할거 다하네요 누구나 안 누구나 자 전투 시점 선택이라고 있네요 자동카메라 시점 고정카메라 시점 뭐가 다른거지 자 저는 추천으로 스타트를 하도록 할게요 뭐야, 내공, 방어라더니, 원거리 캐릭터였네요. 오, 뭐야, 스킬 있었구나. 일단, 처음부터 자동 캐스트로 시작하는 다른 게임들과는 좀 다르네요. 스토리의 위주로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트로 스토리였고 여기부터 이제 시작인 것 같네요 뭐지 자동인가 여기서? 아 일단 자동 아니네요 아네 아 맞다 내가 진작에 이무공을 익혔다는 사실을 사형이 알게되면 어떻게 생... 생각... 뭐가 이거 복주의 사귀를 와리 험하노이가 뭐야 저거 말투가 이상해요 이 말투와 옷차림은 청성파가꼴 삼청소. 뭐고 이거 그래 조심해라 아 더빙 잘돼있네 조용! 누가 왔어? 이 논이 뭘 보노? 이몸이네 눈깔 흑파네 비가 <웃음> 어와 뭘로 하지 공손한 척하기 날카롭게 <웃음> 공손한 척하기 여기 계신 호걸분들은 청파 분들이신가요? 사천에서 건까지는 길도 험하고 먼데 여기까지 어쩐 일이신가요? 마야 어려 보이는데 지그지이 오래 기면 내가 봐구마 지금 요다고요어 조용히 물러나네요. 자, 일단 시점은 고정시점 아닙니다 어, 무빙공격이 되는 게임은 아니구요 공격할때는 제자리에 서서하네요 아... 누적 충전... 음... 고급 애태? 이건 뭐야? 오 바로 결제창이 쳐... 2,500원짜리구나 바로 결제창이 그냥 떠버리네요 2,500원에? 살수 있다 뭐 이런거 같습니다 굳이 뭐 지금 바로 뭐 주는게 없네? 와.. 보통 첫 들어오면은 아이템부터 우르르 주던데 여기는 그냥 결제 유도만 하네요 다른 게임들하고 좀 다르네 좀 퍼주면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처음부터 과금하라고만 되어있네요 일단 한번 게임은 그대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연출 괜찮은데? 음 여기서는 무공이 스킬입니다 사용자 정의, 고고. 이야, 이게 최, 최상급 설정이었구만. 일단 메인캐 버튼 하나로 퀘스트 진행은 다 알아서 하네요. 오허 역참! 표사를 찾아서 물어보면 되겠네 실례지만 입잘 보세요 곧믿게 돼서 경솔하게 움직이기엔 위험이 크니 현지인에게 직접 이야기 선택지는 자신의 성격을 잘 보아 이 협사와 성향이 제일 맞는 것같았냥 뭐야 아까 그 스토리 선택으로 뭐 이런게 정해지는거야? 촬영을 이용해아이들의 모습을 남겨보라니렇 하하 요놈의 사진찍기는 사진 왜 이렇게 좋아하지 요새 해해이 <웃음> 경공 4단계까지 있네요. 어찌 발할 수 있나? 아, 이제 열렸네. 이건 그럼 다른 인녀가 감히 감이... <웃음> 너무 야짜 보는 거 아닙니까? 네, 나이는 어도 주량은 작지 뭐, 력 비중 상승? 아, 이거 스토리마다 뭐 올라가는 뭐? 게 있나 본데. 됐어요. 네가 저... <웃음> <웃음> 아우 바로 전투 꿈 깨시지. 그 후에도 쭉 해봤는데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래픽 취향이 저랑 안맞아서 저는 안 끌렸지만 무협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토리 챙기시는 분들은 재미있게 플레이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특히 이 더빙 부분이 와 사투리가 재밌습니다 어, 그렇지만 스토리 안 챙기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지겨울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 위주로 게임이 흐르기 때문에 스토리를 안 보고 한다면 재미가 반감될 것 같네요 어, 아이템이나 뭐 주는 거 없이 바로 결제부터 하라고 창 뜨는 건좀 그렇지만 그래서 쭉 해봤는데 초반에는 딱히 아무런 무리가 없었습니다 자동플레이 당연히 있고요 아마 스토리 다 끝나고 고래 부분에서 가금을 해야 재미를 볼 게임인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동방불패에 대해서 플레이해봤습니다. 전체적인 평은 나쁘지 않다. 무협이라는 배경 때문에 취향 호불호가 있다. 게임성은 수동 조작 권유하는 것과 어, 타격감이 다른 어, 무한자동 양산형보다는 매우 나았기 때문에 좋았다. 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